천권 품새 모아서기 겹손 준비 날개 펴기 범석이 크게 휘둘러 두 밤주먹 치지르기. 앞곱이 손날 비틀어 바깥 막기. 가마 잡아당기며 몸통 지르기. 손날 비틀어 바깥 막기. 가마 잡아 당기며 몸통 지르기 손날 비틀어 바깥 막기 비틀어 당기며 옆 차고 아래 막기 기합 몸통 지르기 뒷굽이 안 팔목 거들어 바깥 막기 젖혀내고 몸통 지르기 젖혀내고 잡아당기며 몸통 지르기 뒷굽이 안팔목 거들어 바깥 막기 젖혀내고 몸통 지르기 젖혀내고 잡아당기며 몸통 지르기 앞굽이 안팔목 비틀어 바깥 막기 몸통 지르기 앞차고 몸통 지르기 뒷굽이 아래 손날 거들어 막기 잦은 발뒷굽이 안팔목 바깥 막고 아래 거들어 막기 주춤서기 금강 옆 지르기 뛰어돌아 얼굴 표적 안차고 금강 옆 지르기 뒷굽이 편손 외산틀 맞기 모아서고 범석이 태산밀기. 바로